김상현 <목소리가> 어, <나> 김상 <목소리가>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재욱 선수의 응원과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까딱 까딱 왼손 오른손 머리 위로 땡겨주세요 그냥 동작만 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노래 가사에 맞춰서 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봐라 무엇 하느냐 풍악을 올려라 와 삼성의 승리를 위해 성 김재영 와 삼성의 승리를 위해 자 김재영 선수 더더 정보 보실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재영 화이팅크 김재영 더 그래, <웃음> 그래, <웃음> 어, 한다, <웃음> 어,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, 오케이, 다시, 시작. 김재형! 삼성 김재형!